사실 주맨같은 경우는 진짜 최고의 스트라이커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이 근데 사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인 것같아 지금 귀속돼서 여러분들이 좀 사기를 꺼려하시는데 사실 2시간 거래량 58회 정도면 진짜 겁나 많은 거예요 어. 실제로 제가 스쿼드 를할 때도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그러셨거든요 아니 박주영은 귀속 때문에 저 친구는 그냥 사격거리다 좋은건 알고 있지만은 그냥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안사시면 그만이긴 해 근데 사실 최고의 스트라이크로서 봤을 었 때는 박주영이 진짜 주맨이다 그리고 58에 두시간 거래랑 58에 면 이거 한 진짜 거짓말 치고 20시간만 있으면 팔려 요거 최 하한가에다가 계속 조금 한 시간씩 염탐하면서 살짝씩 하자식, 살짝씩 봐주시면은 팔려요 이거는 5 8이나 팔린다라는건 진짜 많이 팔린다는거에 음. 하루만에 이거 청산할 수 있어 많이들 사고 또 하기 때문에 어.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 주중은꽤 괜찮죠 음. 주면은 제가 저번에 요거 두개로 이렇게 좀 봤었는데 었아 이거 유화랑 주맨 봐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2시키고 야, 아까 그 7카였나? 8카였구나. 8카에서 10으로 플러스 시킵시다. 사실, 양발, 약발, 어, 스케줄 신청 좀만 이따 할게요. 양발과 약발의 차이랑 키, 뭐, 이런 차이가 있는데, 능력치 쪽으로 보면은, 압도적이죠? 어. 사실, 이, 이 가격에다가 보면은, 6, 6에서도 솔직히 근데, 저가격이면은 어메이징하긴 한데 근데 진짜 팔카 1270억 솔직히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은 TKL 박주영 팔카 쓰는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음. 이렇게 하고 그냥 플러스 2 하고 그렇게 되면 능력치가 압도적으로 엄청 올라가는데 약발 때문에 나는 쓰기 싫다 하시면은 안쓰시는게 맞긴 한데 근데 진짜 이 정도 속력과 꿀결 차이 하고 그 다음에 중물슈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진짜 박주영 TKL이 맞다 어. 박주영 TKL이랑 그 다음에 LH 요거는 구할 수 없을거야 아마 LH 10카는 어. 구할 수 없고 8카라는지 이런 10카들도 구할 수 없고 TKL 어. 8카를 쓴다는 가정하에 TKL이다 박주영같은 경우는 아 이게 이게 8카가 안 되고 나는 7카밖에 못 사용한다 하시면 그냥 이거 주고 5카 사셔야 돼요. 돈이 없다 하시면 이제 7카를 사시는 건데. 주... <목소리>